이게 칼날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이게 지금 상당히 날카로워요 이게요. 여기에 네, 이게 비닐을 싹 제주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서 요게 이제 놓면서 씨앗을 놓잖아요. 씨앗을 이래 놓고 여기 이제 흙을 이렇게 위로 요렇게 몰고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네, 몰고 올라와서 흙이 싹 덮어지는 거죠. 사람이 심는 것보다. 한 6, 7배가 빠릅니다. 예, 여기가 홈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양을 조정하게 되면 은 이렇게 하면서 예, 지금 홈이 커지는 거죠. 홈이 커지면서 씨앗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씨앗 음, 양이 딱딱 음, 음, 아, 조정이 아, 되는 네. 거죠, 이렇게. 1단, 2단, 3단 쭉 내려갑니다. 네. 이 번호가, 번호가 많은 쪽으로 갈수록 양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예.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좀 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릴 수 있고 네, 저는 경북 구미에 지금 카이로스라는 회사 나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스트 파종기, 베스트 파종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베스트 파종기를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파전기 누가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사장님이 요거를 예. 개발하신 개발자입니다. 맞으죠네 예,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발하신 겁니까? 아예 제가 그... 예, 10월에서 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농촌에서 좀 편하게 일할 수 없을까. 아, 편꾸하게부려 예. 앉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서 그냥 꾹쿡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사람이 심는 것보다 한 6, 7배가 빠릅니다. 저 나이 드신 분들이 그깨 도랑에 앉아서 엎드려서 이렇게 하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손으로 이렇게 파서 또 심고 또 덮어주고 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서서 그냥 착착착착 누르면 막 심어지니까 뭐더 이상 편할 게 없지 않니?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만 19년. 19년? 예, 네, 19년 됐습니다. 우와. 영품 네, 네. 용품 중에 영품이네요, 진짜. 예, 지금은 이제 그 베트남이나 중국, 어, 쪽에도 이제 저희 제품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라지께, 무배추, 당내삼. 예. 등. 예. 큰 씨앗은 팥. 흰콩 검은콩 옥수수 설태 등예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씨앗이 가능하죠 그렇죠 땅콩 있냐 이렇게 길쭉한 부분 은 안되고 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약간 동근형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됩니다 먼저 네. 뚜껑을 열고 네. 네, 콩을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콩을 네, 투입을 하면은 이제 콩이 네,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네, 네, 내려가니 다 보이던 데가 있어요. 자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어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고 양이 얼마 남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깊이 조절기가 있습니다. 깊이 조절기. 아, 깊이 조절. 예, 그럼요. 깨는 맨 위로 올라가야 되고 콩은 맨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다 다섯 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조절기를 풀어서 반대쪽에 보면은 이이 이 홈이 있습니다. 다 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끝그 부분까지 오도록 해서 이 반대편으로 밀면은 이 홈에서 이렇게, 이게 빠져나옵니다. 아 빠져나오면서, 여기 이제 아주 깊이 조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원하는 위치에 놓고, 어이 볼트를 다시 조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씨앗이 나오는 파종구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아 명칭이. 이게 칼날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요. 이게 지금 상당히 날카로워요. 이게 네. 네, 비닐을 싹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입 다물어지죠. 이렇게 눌리면은. 다물어지면서, 이제. 이게 눌리게 되면은 아까 양 조절기가 요게 회전을 하면서 씨앗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아. 예, 인자, 자, 자, 인자 보십시오. 이 하얀 조절기가 이게 눌리면 돌아가지요, 이제 지금 이렇게. 그죠? 네. 예, 돌아가면서 이미 씨앗이 여기까지 와가 있어요, 이미. 밑에까지. 이미 씨앗이. 아. 예, 이걸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제 요게 씨앗을 쌓아 놓는 거죠, 이렇게. 씨앗을. 아 예, 놓게 되면은. 예, 씨앗을. 요렇게 들어가서 요게 이제 놓으면서 씨앗을 놓잖아요. 지어서 이래 놓고 여기 이제 흙을 요렇게 위로 요렇게 몰고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예, 아 네, 몰고 올라와서 흙이 싹 덮어지는 거죠. 아 예, 예. 흙이. 예. 요렇게 음. 누른 다음에 어, 아, 그냥, 그냥 바로 빼면 은 비닐이가 째졌다가 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싹 오므라드는 성질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를 약간 싹 요거를 돌리면서 이걸 들어주면은 들어주면은 이 비닐이가 옆으로 싹 말리게 되는 거죠, 음. 비닐이가. 그러면서 비닐이가더 더 구멍이 커지는, 커지는, 커지는 거죠. 음. 화종시 손잡이를 4주 정도 살짝 예. 틀면서 돌아올리면 예. 화종도 잘 되면 흙도 잘 덮어지고 비밀, 덮어지고 비밀 구멍이 더루두잘 네. 그렇죠. 그렇죠. 살짝 눌리지 말고 여기를 탁 이렇게 탁탁 손놔도 하지만은 여기 엉켜 있는 것들이 많이 풀리는 거죠, 시아 씨.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세 새목골이잖아요. 새목골에는 이게 잘 엉켜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특히, 어, 여기에 소,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옥수수는. 요 나비넬트, 이 볼트만 빼주게 되면은, 요렇게 당기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아, 탈부착이 됩니다. 예, 여기가 홈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양을 조을하게 되면은, 요렇게 하면서, 예, 지금 홈이 커지는 거죠. 아, 예, 네요 예, 예, 홈이 커지면서, 시한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시한 음. 양이. 이렇게. 이렇게 홈은 씨앗이 요, 요 홈에 당기죠. 어. 어 손잡이를 누르면은 이게 싹 돌아가면서 어, 씨앗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놓으면은 다시 이게 다시 원시로 오는 거죠. 네네. 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요거를 약간 안으로 밀어주면서 요렇게 이렇게 하양이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홈이 세개 있는데 이 홈은 어떤 역할을 해 주냐면은 어, 요즘에 이제 최근에 와서 그 뭡니까 코팅 깨가 많이 나와요 코팅 딱한 개만 심어야 되겠다 두 개만 심어야 될 때는 요거를 초물로 하나 막아 주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또 이제 필요할 때는 그 파내면 되니까요 예, 예. 스프링이 위로 올라가도록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어, 요기 이제 저뭐 잡아 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돌리면은 맞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이제 고정 넣습니다 고정 예, 요렇게 해서 장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양을 야, 조절합니다. 야, 이렇게. 아, 양을 조절합니다. 예, 양 이걸로 네. 이렇게 양이 다다 네. 아, 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1단, 2단, 3단 쭉 네. 내려갑니다. 이 번호가 음, 많은 쪽으로 갈수록 양이 많이 나오겠죠? 네. 예. 얼마나 나오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양이 예, 요렇게 눌렸을 때이 요렇게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리면은 요렇게 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양이 조금 음. 적다. 아 생각이 되면은 요거를 조금 밑에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양이 좀 적다 싶으면은 내가 양이 좀 적다 싶으면은 다시 요렇게 내리면은 지금 아까는 네개나오는데 지금 막 7, 8개씩 나오잖아요. 두 배가 나오네요예 예. 예,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아니 깨 심을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 깨 심을 때만. 깨 심을 때만. 깨가 너무 작으니까. 예, 그렇죠. 깨는 깊이가 깊으면은 이게 올라오질 못해요. 네. 어, 뭐, 원래는 그 깊이 조리가 여기에 아니 구멍이 두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올해 어, 2023년도는 이렇게 홈을 두개 한번 봤습니다. 아, 적게 들어가야 됐다 그러면 요위에 칸에 꼽으면은예좀더덜 좀덜 들어가겠죠. 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깊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요 핀을 빼면 되죠 빼면은 여기까지 아주 최대치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예예 예, 이렇게. 예. 깨가심고나면은 요걸 뺍니다. 그래서 요걸 빼놓게 되면은 이제 분실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분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홈이 만들어져 있어요. <웃음> 어,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놓으면안잊어버려죠 아, 이렇게 큰 예, 뜻이.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눌렸다 놓았다 하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다음, 이 홈이 이제 이게, 이게 플라스틱 자재다 보니까 열, 열이 발생하게 예, 돼요. 예, 열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조금씩 구멍이 커지는 조금씩 커집니다 구멍이 네. 이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네. 여기만 애초구 오일을 바르면 되겠습니다 완충기 요거는 예, 지금 차로 말하면 불르키 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이 버려지는 게 힘이 약해지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여기는 오, 오일을 바르지 말라 아.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예. 저희 예. 그 태민 농자재 예. 태민 농자재를 검색하시고 여기 그 전화번호 드릴테니까 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사장님과 함께 조금 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예, 연락 주시면 좀 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릴 수 있고 농사 예, 잘 지시게 저희들이 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어떻게 사장님 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예, 도와드려야죠 예, 한국농수산TV는 예,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농사 잘 짓고 부자 되는 예, 예,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다음 시간에 뵙도로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Here we go.